아이 여러분들. I'll be walking on the street, yeah. 아, 이제 on the street 발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뭔가, 곡 제목이 on the street인 만큼, 발매 전 라이브로, 뭔가, 이렇게 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발매까지를 같이 함께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라이브를 켰고요. 좀 되게 재밌네요. 한번 걸어볼까 진짜 뭔가 걸으면서 라이브를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 오, 아. On the street, on the street yeah. 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사실,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원래 좀, 좀 두통도 있었고, 좀,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아, 뭐, 사실 늘, 음원 발매 전은 언제나 좀, 딸렸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약간 좀 예민해졌던? 그런 좀, 어, 상황들이었는데 <웃음> 벌레들이 좀 있네 영매쁘죠 아, 한국 날씨는 이렇습니다 아, 어떠세요? 아, 여기 진짜 아, 여러분 어떠세요? <웃음> 저는 굉장히 가 싱숭생숭합니다. 사실 정말 혼을 갈아 넣은 그런 음원인지라 좀 많이 애정도 남다를 것 같고 발매가 되면 좀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음원이 될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기다려지는데요. 네. <웃음> up right here over the street. 예 yeah. yeah. <웃음> 사람들이 쳐다봐요 어르신분들이 저 젊은이는 뭐하지? 아무튼 여러분들 사실 이제 On The s t r e e t 라는 곡이 이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이제 발매가 되는데요 뭐 On The s t r e e t 라는 곡은 여러분들 뭐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사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라고도 봐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아닐 것 같아 뭐, 그스트리시 제이오비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남다른데 헬리콥터. <웃음> 정말 많이 써가네요. 말을 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제이홉에 걸어온 흔적들, 뭐 인생의 교훈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뭐 고스란히 뭐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사실 스트릿이라는 게 온전하게 각각의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또 스트릿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동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진짜 긴박한 이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뭐 피치 못할 이별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다 포용을 해서 담은 곡이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해 가는 그런 길에 큰 희망과 용기, 뭔가 위로가 되어드리겠다라는 그런 뭐 따뜻한 감정이 녹아들어간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어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곧 저의 길이고 저의 길이 곧 여러분들의 길이고 그런 마음을 담아둔 어,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사실 그어볼 바람이 부는구나 감기 조심하요 아비랙스 재킷, 예, right. 아, 이 의상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정말 산책하시는 분들, 온전하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공가 <웃음> 맞아요, <웃음> 여러분들 이이 아비랙스 아비랙스 이 옷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네, 또 우리 브로 우리 형님들이 조, 좋아하시는 옷인데 저는 사실 이 브랜드를 살짝 몰랐었는데 또, 또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이시절에는 이런 어, 자켓을 입었다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딱꽂혔었죠 그래서 어, 뭔가 언더스트리트 결과도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의상을 골랐고요. 전반적으로 뭐 의상이면 뭐 분위기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뮤비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바로 한강 바람 소리가 너무 커요 이제 좀덜 불죠 그쵸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번 곡을 또 굉장히 또 더욱더 의미있게 만들어준 우리 콜형 우리 제이컬 On the street with 제이컬 콜형이 또 함께 해줬습니다 진짜 저는 저는 그냥 복 받은 인간인가봐요 <웃음> 작업하는 내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실 좀 굉장히 뜻깊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콜령과의 비하인드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 온더스트리트라는 곡이 진짜 생각보다 꽤 준비했거든요 정말 꽤 준비했어요 네. 거의 한 10월 말, 뭐 11월 초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아20 시점쯤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는 있었는데 아니다 이 시점에 이 시점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꼭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작업을 했고 그리고 롤라팔러자 다녀와서 콜링을 보고 나서 더 뭔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살아생전 이 형과 함께 한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고 정말 콜령만 생각해서 작업을 한 곡이에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이제 발매가 되면은 콜령의 가사를 들려보면은 정말 콜령의 라이프 자체와 그리고 앞으로의 뭔가 생각들을 그리고 삶 그니까 삶 자체를 사실 담은 가사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작업 기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렸었고 근데 오래 걸린 만큼 그 받았을 때그 희열과 그 뿌듯함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좀좀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반 포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아콜령이 이제는 보내줘야 될 텐데 언제쯤 올까 거의 막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말 뮤비 찍기 3일 전? 4일 전인가? 그때 딱온 거예요 와. 와 듣고 진짜 얼마나 진짜 와 소름이 돋던지 정말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나오면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왜왜 왜 그런 감정을 너무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좀 긴박하게 준비해서 뮤비도 같이 찍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직접 만, 보고 만났을 때아롤러팔로자 때와는 좀 다른 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친절한 형인 것 같아 띄아모. 러브유 Yeah. 사실 그래서 좀 걱정도 돼요. 이제 아무래도 제이 콜 형님과 또 같이 했다 보니까 어 굉장히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바람이 좀 불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어 막, 막 추워서 막 벌벌 떨 정도는 아니고요. 호비도 우리처럼 긴장돼 보여요. 맞아요. 진짜 굉장히 긴장 긴장을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제는 심어 위보스로 그렸을까 싶었어요. 어, 왜 이렇게 긴장돼지 이러면서 떨리는데. 근데 그냥 뭔가 이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 진짜. 이 곡이 나오는구나. 5초만 에이더 찍어야 되요지 <웃음> 어, 너무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리 또, 뮤비, 뮤비 이후에 사실 이제 번호도 같이 공유를 하게 돼서. 지금 같이 연락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물론 사실 되게 영어가 미숙하지만은 저는 뭐 할수 있는 영어들을 다, <웃음> 다 사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 돌아와서도 마지막 뭐 믹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도 뭐, 느껴지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한게 너무 고맙고 너무, 너무 영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콜령이 정말 장문에 문가 왔어요. 문제 같습니다. 정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 약간 그런 말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영어가 많이 미숙해가지고 너와 그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너가 영어를 하... 하는 거에 비해 나는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졌다라는 게 저는, 어 그리고 그게 문자로 왔을 때, 어어 어, 어, 뭐지 약간 어, 너무 감동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t h a n k 아 기대됩니다. 아맞아 Becky G asked you about Coachella. 예예 yeah, yeah. 맞아요. 베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와 함께 코첼라를 서줄 수 있냐. 아 근데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서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사실 좀 너무 너무 같이 하고 싶지만 미안하다. 같이 함께 못할것 같다. Sorry, Becky. 굉 미안합니다. 왕 사랑 오늘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미쳤어 연결이 불안정하대 큰일 났네 왜 불안정할까? 장소로좀 옮겨볼까? 잠깐 지금 몇 시지? 1시 35분 1시 35분이면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기다리고 있는만큼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사실 라이브로 종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멤버들은 바쁘죠 지금 다 각자 활동 준비를 하고 있고 각자의 삶에 맞춰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뭐 로파이 힙합 장르라서 굉장히 좀 캄하고 정서적인 곡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래도 뭐 그런 장르 뭐 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너무 그렇게 감정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느낌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적당히 텐션감 있게 감정적으로 서정적으로 잘 나온 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어, <웃음> 아, 나 콧물 나오냐? 아, 사람들 진짜 많다 지금 뭐냐 이 곡이 또 여러분들 또 재밌게 <웃음> 챌린지가 있습니다 챌린지 요즘 빠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좀 하세요? 어허. 이야기들은 다한것 같고 뮤비도 사실 정말 뭔가 잘잘 잘 나온 것 같고 이 곡은 그냥 그러게요. 뭔가 막 크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기억 속에 잔잔하게 오래 스며들었으면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 의미를 밀어봤을 때. 저희 찍을라는데 이거 찍을 수가 없네 또, 또. 진짜 여러분들 발매 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약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쵸? 휴스웨이렇날 밟아봐 호비. <웃음> 뭐 요즘 각도 있다던데? 뭐 요즘 각도 뭐지? 뭐이 뭐 각도 아니야? 뭐, 뭐 머리 뭐,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이제 라이브로 통해서 하고싶은 말들은 정말 많이 한것 같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냥 저도 굉장히 떨린 상태입니다 아... 후회는 없습니다 어디 사라지는거 아니에요 어, 저야 이사 제가 끝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이 사람은 이사다 그 알죠 남친모드 <웃음> 남친모드 오케 남친모드 될까? 아휴 아, 좀 뛰었더니만 힘드네 남친모드 너무.. 강아지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호비 너 머리 잘랐어? 어 머리 조금 조금? 강. <웃음> 너의 핸드폰이 되고 싶어. 좋은 마인드예요, 여러분. 아,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제 25분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거의 발매까지 대충 한 15분 남았나요? 대충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쵸 45분이네요 진짜 딱 15분 남았어요 제가 강아지를 할게요 뭐 그럼 강아지 모드도 해볼래? 강아지 모드? 강아지 모드 오 h hello, hello, my p o p p y m o 오늘 남친 모드도 했고, 뭐야, 뭐야, 강아지 모드도 했고, 뭐 이제 뭘? <웃음> 자, 이제 무슨 모드? What do you want? 지민 모드. 와, 지민이 모드? 아니, 예. Yeah. 어, 오늘 그 날씨 가 너무 좋다, 그렇죠? 뭔가 끝까지 라이브를 더 하고 싶은데. 지민이는 여기 그냥 가만히 안 있지? 지민이도 그냥 난리 나지? 오늘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뭐 사실 저, 저 마지막 한 10분 뭐한 15분 정도는 거의 뭐여러분들이 그냥 놓은 것 같은데요 여튼 사실 팩트는 오늘 이제 잠시 후죠 뭐한 10분 후면은 On the Street이라는 음원이 On the Street with J. c o l 음원이 세상에 공개가 될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거리 위를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웃음> 이 곡은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이 걷는 그길 위에 잔잔하게 스며드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볼 준비를 할 거고 저는 이제 굉장히 떨리네요. y yes. Ten m i n u t e l e f 분 남았어요. 석진이 괜찮아. 너무 괜찮죠? 우리 석진이요. 그서나 수업 중이에요. 계속 수업 수학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라하트 한번좀 날려볼까? 마지막 남친 모드로 너의 보라트를줘 Please Your Purple Heart Let's go Purple Heart 남친 모드로 끝내고 싶었어 강아지 모드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여러분들 10분 후에 공개될 u n d e s t 많이 사랑해주시고 러브유, 러브유 아미 그리고 다시 한번 땡큐 콜 땡큐 제이 콜 러브유 좀 있다 또 만나요 아좀 있다 또 제가 아, 뭐 t h a n you.